아이걸야 설마 아싸라 하이쿠 오늘 좀 새로운 매치가 있겠습니다 바로 전생슬 도장깨기인데요 사실은 지금 전생슬 도장깨기 해봤자 캐릭터가 어떤 환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봤습니다 콜라보 도장깨기입니다 자 오늘 콜라보 도장깨기 라인업은요 램, 일레븐, 큐, 리바이, 베니마루, 밀림, 리무입니다 이렇게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해후랑 우리 봄이 계정이 계정 출연을 해줬고요 이 계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것들이 최고로 맞춰져 있는 계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콜라보 도장 같은 경우는 콜라보 도장 옷장은 풀업이 아닌 경우가 몇 캐릭터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코스튬은 다 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빼고 나면 모든 조건이 동일한 계정이 되겠습니다 장비 미적용 콜라보 최강자를 찾아라 그첫 번째로 램이 나와있습니다 램 일마가 딜을 꽤 했지 아마 기억이 약간 가물가물하긴 한데 좀 치지 아마 근데 린무르가 월등히 좀잘 치겠지만 어쨌든 램이 우세속이라고 자램 개성이요 스킬 사용 이들 이제 자신 필기가 한칸찰 때마다 공간 능력 증가는 하 얘랑 좀 닮았구나. 자, 어? 빡하오! 이제 밀림 나바랑, 밀림 나바랑 좀 닮은 느낌이네. 필기가 찰수록 더 세지는 스타일입니다. 어? 저 버프 붙은 거 봐봐. 근데 저 버프는 빨아왔나? 못 빨아오나? 빨아왔나? 빨아왔네. 어 하나는 빨아왔어요. 그래서 마무리가 하나 빨아왔고, 원래는 네개가될뻔 했는데, 세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러나 버프나 어쨌나 저랬더나 가네. 어, 겁나 이게 세가지고. 어차? 빡하고 이렇게 때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램이 지금 피가 또 아까 찼던 이유가 다섯 칸 이상이 될 때마다 최대 생명력 30% 회복. 이 진짜 밀림 나바네, 밀림 밀림나봐. 나바. 자 삼성 층포끼 증폭기. 지금 층포끼가 지금 버, 자기 버프가 세 개나 가지고, 오 어, 이거 상당할 수 있습니다. 절대. 이야 먹스 76,000. 야 이거 쌉 가능할 뻔해 버렸네 이거. 자, 야 이거 재평가 시급한 거 아니냐 지금. 자 리무르가 마왕 리무르가 빵 치는데 이거 못 죽였으면 왕 리무르 졌다. 너질 뻔했다. 자그다 끝납니다. 램이그 하게 이게 또저 애니 인기랑 저 렘의 어떤 애니에서의 그 위치를 봤을 때 애니 그렇게 약하게 나오진 않았을까요 근데 상당한데요 자 다음으로 기묘한 이야기 콜라보 때 나왔던 11입니다 기묘한에서 그나마 제일 괜찮았던 친구인데 자신이 적군에게 주는 피해가 주피가 그냥 40%가 증가해요 아예 시작부터 주피 40% 증가해요 그 상태에서 대신에 스키 쓸 때마다 코피만 흘리는 그 친구의 그 원작에서의 그 느낌 잘 살려가지고 1 0씩 피가 빠집니다 지금칠 때마 콜라보 최강자를 꺼내라 전생 슬콜라보에 최근에 마왕리무르대, 김묘한 이야기에 11이 나와 있습니다. 와, 마왕리무르가 패를 사기수 있는데, 김묘한도 사기쳤다. 둘다 같이 사기쳤어요. 차라리 이건 사기치려면 어, 둘다 같이 자라 그래죠 어, 저저저저! 설마 한방이 끝나면 안 돼? 8만 5 0 8 0 0천 11, 그리고 개성 때문에 주피도 있고요. 475% 간격입니다. 주피 40% 증가 상태에 간격! 5만8천 이것이 너와 나의 눈높이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여러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맙니다 마왕 리무르가 너무 센거라고 1 1븐 너무 기죽지 말아요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결투로와 추억이 물신분기입니다. 킹오파의 쿄가 나와 있습니다. 정말 킹파에서 정말 콜라보 중 역대급 사기 캐릭터가 쿄가 아닌가 싶은데 마왕님으로 어, 또 다른 의미로 역대급 사기 캐릭터입니다. 콜라보 최강자를 가려라! 자, 속성은 지금 쿄가 유리합니다. 쿄가. 오, 점화 4개, 저만 4개. 어, 성물도 다 입고 하다 보니까 콜라보는 성물을 이렇게 막 뿌려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빡빡! 빡! 26,000. 점화가 4개지만, 요 정도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자, 리무르는 역속인데도, 와, 야, 야, 야, 야, 야 쇼에! 빡! 엑쇼! 4만 1 나오고 있고요 쇼야, 이게 쉽지가 않네. 어, 단일기, 단일기. 근데 이제 점화가, 오! 점화가 6개. 점점 더 빌드업 돼가고 있는 쇼의 작전입니다. 빡, 빡! 빡3 2 0 0 점점 더 세질 수 있어요 근데 마왕님으로도 점점 더 세지거든 얼마가 개성이 자꾸 중첩이 돼가지고 어, 이제 3스택 쌓였고요 8,3 24, 24파가 올라갔어요 기본 능력치 그 갑니다 쏙깡깡깡깡깡 우와 끝납니까? 빡! 안끝냈어요 켜야 어, 저만 지금 엄청 많이 붙여놨어요 엄청 많이 붙여놨어 저 58,000. 아하 켜가 요렇게 와 저만을 많이 붙였지만 아무래도 선턴 싸움에 우와 아이오 아이 저, 저 장판까지 싹 그다. 오안 죽었다고? 야 이거 왜안 죽었는데? 아 점화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점화가 너무 많아서 딜이 너무 안 나왔 너무 안 나왔기 때문에 장판 딜도 너무 안 나올 수가 있죠. 야 켜가 이걸? 야 설마? 좀... 아싸야야! 나... 이거... 빡가우야야! 야 이거는 마왕림으로 쪽에서 할말다 마왕림으로가 패가 더잘 풀렸어요 패도 더잘 풀리고 지가 선턴이었고 아 그러나 켜가 우세속이라는 점 근데 야, 이거 켜 우리 도장깨기 지금 재조명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켜 도장깨기를 해본 적이 없지? 님데 도장깨기 상당히 잘할 것 같아 요 왜냐면 불이 계속 붙어가지고 한세턴 지나가면 상대 딜이 완전 개똥딜로 막 떨어지기 시작하고 자기 딜은 겁나 세지기 시작하거든? 여러분 콜라보 도장 이거 계속해볼까? 콜라보 도장 계속하자 하시는 분들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로 이제 표현 좀 해주세요 자, 진짜 추억은 이거지. 아, 리바이 형님이라니. 진격과의 콜라보 때 나왔던 리바이 형님 나와있습니다. 리바이 형님은 여러분 어떤 캐릭터인지 기억하십니까? 리바이 형님. 아, 체력이 제일 낮은, 팀 중에 체력이 제일 낮은 애를 때릴 때는 확정치명. 무조건 치명이 터지 확정치명이라는 어떤 개성을 가진 형님이었고요 거기다가 자기 1인기가 쐐기 피해라서 치명 피해 2배. 확정치명인데 치명 피해가 2배다이 말이에요. 요것 때문에 제가 리바이 형님 상당히 좋아했었거든요. 어, 뭐고? 16,000이라고요? 너무 옛날 캐릭터인가? 없이 죽여주마. 어, 치피 두 배. 아, 야, 야. 와, 이게 딜 차이가, 이게. 리바 형님 우세속인데. 자, 그러나 리바 형님 삼성카드가 떠있습니다. 아까 뭔가 잘못된 걸 거야. 잘못된 거기 바랍니다. 쇠기라서 치피가 두 배야. 거기다 무조건 치명이 터지고. 자, 갑니다. 내가, 죽인. 내가 죽인다. 빡! 47,000. 너무 옛날 캐릭터구나. 아니, 우리 리바 형님 이거밖에 안 됐었다고? 죽었. 와. 완전 껐짱, 시송. 이건 장판이 아마 세게 바뀔 것같고요 <목소리> 추억은 추억일 뿐인가? 와, <목소리> 리바 형님 완전. 요거는 진격과 복각이 한번 있어야 저 형님이 다시 극딜러의 모습을 보이 진짜 한때는 극딜러였거든, 진짜. <목소리> 자, 다음 결투는 바로, 전생, 같은 전생셀에서 베니마루가 나와있는데요. 여러분, 요거는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그냥 이거는 베니마루 쪽에서 내가 스킬 쓰면 약점 피해가 안 나오고 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내가 뭐 누구를 응원한다기보다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쟤는 뭐 디버프도 걸고 이렇게 해야 재밌는 애거든. 그래서 풀오토를 한번 붙여볼게요. 여러분. 그게 낫겠지? 내가 이 규칙을 정하는 것도 최대한 재밌게 보려고 그런 거거든? 얘가 그냥 약점도 없는데 계속, 디버프도 없는데 계속 1인기를 쓴다? 아무 볼 의미가 없어져. 그래서 그래서 한 가볼게요. 자, 바자자자, 와, 삼성이네. 와, 베니마루야, 자스가 이러면서 전생스레의 최강자도 나다. 뭐 이런 느낌인가? 자, 베니마루 무엇 선택합니까? 아, 그래도 어차피 저렇게 하네. 아, 쿠스 AI가 해서도 저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출 주압 만사천 이거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와, 이건 뭐 AI로 하든 뭐내 손으로 하든 개 찌발리네. 베니마루 이렇게 개찌밥이가니 시압. 만 리바이 형님보다 더 약하죠 이렇게 되면 아 어, 끝났네요 끝났습니다 아 어, 베니마루는 안 보는 걸로 어. 네, 베니마루 도장깨기도 가볼까 했는데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쟤는 도장깨기에서 뭔가를 보기에는 메카니즘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차라리 pvp에서 내가 한번더 딜맛 지렸잖아 고한번더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나 다음 나와 있는 바로 그 캐릭터는 아, 밀림 나바가 나와 있습니다. 세계관 가장 웅장해지는 지금 싸움 아닙니까? 이게 오 잠깐만 야 밀리마 야, 밀림이 밀리 그 양심이냐? 얘 이거 양심 있냐 지금? 개 사기를 쳐가지고 완전히 뭐, 뭐 어쨌든 낙장 불입 야. 마왕아, 마왕끼리, 아, 그래, 붙어봐봐, 마왕끼리. 근데 밀림나보 선배 마왕 아니가, 그제? 자, 이게 패를 개사기를 쳐가지고요. 쇠기 피에 치피 두배증 와, 이거, 버프도 세 개. 그나마 버프를 뺏겼게, 이정도예요4만9 0 역속이기도 하고, 음, 4 9 0 0나왔고요 자, 버프가 자꾸 리무르한테 뺏깁니다. 그래서 리무르가 오히려 버프를 먹어갔어, 지금 네 개에요. 와, 가슴이 웅장해지네. 진짜 이게 세계관 최강자의 싸움 아니냐, 이게 지금? 어 전생스 세계관 최강자 뭐 다른 최강자들도 있겠지만 최강자 싸움 중에 하나 아니겠냐 이 말이지 내 말은 막 에스카노링님이랑 멜리 싸우는 그 정도급 아니야 피사 이거 굉장할 수 있어요 기폭 피해 근데 피사 이게 세칸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봉봉봉봉봉봉봉봉봉 뽑그 어? 다음 7만 6천 7만 6천 밀림나바가 후배 마왕한테 좀 지는 느낌인데요 앙양양양 아하 솔직히 밀림이 패 완전히 작정하고 사기까지 쳤거든 그런데도 정말 안정적으로 마왕림우르가 찢어버리고 있습니다. 야, 근데 진짜 이렇게 강한 마왕림우르 쿄가 이겼다는 게 쿄가 와 돌았네. 자, 오늘의 마지막 매치. 자신의, 자신과 자신의 싸움입니다. 도발 하는, 도발 했다가 퐁퐁 슬라임을 막다가 필살기로 끝내는 리무르. 옛날에 도전기 해봤던 기억이나 계속 요구하다가 필살기로 끝내는 리무르냐 아니면 마왕이 돼서 그냥 딜찍류를 하는 리무르냐. 요 싸움으로 오늘 마지막 판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 옛날 리무르가 이게 성물 효과가 뭐냐면 자기 생명력이 4% 감소할 때마다 스킬 사용시 공격 관련이 1%씩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슬라임이 뭐 뭐가 무서웠냐면 막았잖아. 그다음 피가 차. 피가 차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100퍼가 깎이면 죽어야 되잖아. 근데 안 죽는다는 거지. 사실 막을때또 20퍼씩 계속 차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반복될지 몰라요. 이게 만약에 막한 100퍼까지 갔다. 100퍼까지 갈 수도 있거든. 100퍼 이상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격 관련 능력이 100퍼 이상 올라갈 수도 있어요. 느낌 오나? <웃음> 자, 일단 콜라보스 세강자는 못 됐지만 마왕님으로가 캐한테져 가지고 전생스를 쓰는 내가 최강자가 돼야지. 이런 느낌이 겠네요 자, 먼저 딜이 들어갑니다. 자, 쏙어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 미안 미안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일마도이 스킬을 쓸거 아니야 구스 AI대로 하자면 그러면 아무런 시나리오가 안 나오거든 구스 a i 를 가지 맙시다 이번에도 요거는 오히려 재밌으려고 그런 거야 내가 이거 누르면 여러분 지금 영상 볼 필요 있나 이거 그냥 질질리다 끝날 건데 이마가 AI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어? AI도 이거 때리네 <웃음> 야 이러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이마는 슬라임 써야 돼 슬라임 써야 볼 맛이 있어 이거 그냥 끝이야. 야, 끝났어, 끝났어. 야, 졌다, 졌다. 졌다 치고, 슬라임을 그럼 내가 눌려볼게. 슬라임 눌리는 거한번 보자. 자, 기존 임무로, 이무르, 굴 임무로의 AI 법칙을 바꾸겠습니다. 굴 임무로의 AI는 자세를 우선시합니다. 요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렇게 해서 한번 보고 마무리 하자. 어. 그 정도는 봐줘야 우리가 이 컨텐츠를 봤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 자, 일단 선빵 때리는데 겁나 세죠? 자, 구림으로는 그래서 회복을 해나가면서 완전 나중에 뒤집겠다 이런 전략으로 나갈 거예요. 치료와 도발, 디버프 면역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쭉 때리는데 퍽퍽퍽퍽퍽. 와, 뭐가 이렇게 센데? 자, 피를 최웁니다. 여기서 최웁니다. 오, 꽤 많이 쳤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기가 나오기 전에는 어 자세기가 우선시된다. 이 법칙으로 갈게요. 바꾼 거네 하, 하나 하나만 바꾼 거야. 공격보다 자세가 먼저 된다만 바꾸면 이렇게 되지. 삼성기 나왔네. 그럼 삼성기가 우선시된다. 어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 정도 법칙이면 볼만하지, 지금 이거? 자, 보세요. 와, 끝나나! 와, 6만 뽑아보네. 자, 근데 피잘 채웠어요. 상당히 피도 잘 채우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택이 어느 정도 쌓이나 한번 볼까? 성물 스택이. 성물 스택 알수 없구나. 스킬 사용 시 공격 관련 1%씩 증가. 알 수가 없구나, 지금. 자, 삼성기가 나갔네요. 다행히. 팍! 바박 2만 5천. 하지 말자. 야, 미안합니다, 여러분. 어, 나는 저구리물로꽤할줄 알았어. 약간 기대하고 있었거든. 뭐개 짓발리네 이 아니 장난하나 지금.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 최종 결과는 전생슬 도장에서는 본인이 최강자인 걸 입증해냈고요. 뭐 당연한 건가 입증해냈고 전체 콜라보에서 좀 강자들 내가 출연한 콜라보 도장에서는 표가 이걸 막아내면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콜라보 도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다거나 요청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뭐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